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이번 스컴 0.7 업데이트를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반갑게 찾아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건 0.7 0.7 어떤 게 바뀌었고 뭐가 추가됐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핵심적으로 봐야 되며 앞으로 또 뭐가 패치될지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0.7 리뷰입니다 그 리뷰를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옆에 계신 리오님입니다. 이분은 현재 레드존 서버를 관리 총괄 대표자 딱이런분이시고요 저의 역할은 관리자 이렇게 됩니다. 리오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영상 이후로 두 번째로 뵙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오오오오오. 현재는 여러분들이 치의. 가장... 가장 기대하던 게 아마 npc 상점 기능일거예요. 그 상점 기능이 있는데 우리 옆에 드라이버. 네, 이번에 딱 나오신 NPC 상점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NPC가 0.7에 드디어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차차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죠. 현재 현재 있는 섬 레드존의 섬이고요. 아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어 이번에 이제 이게 바로 NPC 존이에요. 이게 NPC 존이고 MPC존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여기 뱅크도 있죠, 뱅크. 원래는 뱅크가 있는데, 지금 은 일단 활성화가 안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곧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금을 저축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보여드렸던 메카닉. 메카이라고 해요, 메카닉. 이 NPC. 자, 한번 살펴볼게요. 트레이드 간단합니다. F키 누르면 됩니다. 여러가지 목록이 나오죠? 이렇게. 막, 투, 윌드, 웨이클스. 약간, 이름 바이크. 전용 이렇게 막살 수가 있어요 캐시 이게 캐시예요 제가 갖고 있는 저는 일단 어드민이기 때문에 어, 치트키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솔직하니까 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빠른 전달할수 있기 때문에 어, 치트를 쓰는 점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종이조가리가 원래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0 7이전만할 때도 근데 쓰레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가 제 현재 아직은 이렇게 뭐 얘기해주네요. <웃음> 이렇게 아직은 문제가 이 NPC가 금액 설정이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예요. 보면 대, 너무 가격이 터무니가 없어요. 되게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어드민 측은 어, 이게 이제 서버 서버 이제 NPC 금액 설정 수정이 가능할 가능한 시기에 가능하다고 바로 연락이 오면은 바로 이걸 수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잘 보이셔야 되는게 구매하고 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좀 아시죠? 바이는 아실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배우는 영어 다어죠 바이 사다, 셀 팔다. 이 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메카닉같은는 바이크나 오토바이, 자동차를 팔아야 돼요. 또는 툴박스 얘가 파는 거 그대로. 그걸 팔면은 캐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어 그러면 뭐 차량만 얻어서 차량만 팔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오시죠. 이, 이런 돈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제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어, 잣동사리 상점이에요. 그리고 현재 NPC 구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2에 하나, 그리고 A0에 하나, 그리고 Z3 구역에 하나, B4 구역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총네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C2, 저수지 있는 쪽. 저수지라고 하나요? 그쵸. 여튼, 예, 이 NPC 구역에 와봤습니다. 이렇게 의료시설 의료시설도 있는데 아직은 오픈이 안돼있어요안돼있고 여기 제너럴 제너럴 그즈라고 캐시명이 돼있어요 여기가 봤는지 잡동산이 상점이에요 이 NPC는 뭘 파냐면 봐보겠습니다 멜레웨폰 근접웨폰 그리고 클로징 옷 그리고 크래프팅 메터스 이렇게 스크랩도 파네요 뭐 이렇게 이런 도구들 팔고 그 메디컬. 메디컬은 딱한 개밖에 안 파네요. 뭐, 다른 것도 팔줄 알았는데, 좀 아쉽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방면 막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판매하기는 가장 좋은 상점일 거예요. 이 조커 가면, 처음에 쓸모 없다 생각했죠. 근데 이게, 158달러, 158유로, 유로로 합니다. 여기 유로가 화돼 있어요. 유로. 유로로 돼 있습니다. 유로업 화폐. 파는 거 간단해요. 좌클릭을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해도, 안되네요. 더블클릭, 더블클릭 혹은 아마 저게 될 겁니다. 컨트롤 좌클릭을 누르면 한 번에 올라옵니다.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안에 있는 이탄창을좀 저하고 <웃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될게 트레이더스 펀드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일단 총 금액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야 이게 초기화가 되는 거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에서는 그럴텐데 서버마다 틀립니다 저희는 좀더 쉽게 바꿀거고요 이게 서버마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지금 팔아도 최대 받을 수 있는 한정 금액은 11,826유로밖에 안다는 거예요 일단 팔아보겠습니다 158저 현재 5 1453원 있죠 팔면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트레이더를 할 NPC가 아마 굿즈, 굿즈 NPC 2분일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할 만한 총기 상점 가보겠습니다. 이분님 빨리 오시죠? 렛츠고! 여기 알, 알머리 서있죠 알머리 맞나? <웃음> 여튼 총기 모양 딱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목소리 싹 간지나는 형님이 저희를 기다립니다. 자, 보면은 총기 근접무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접무기 또는 머슬두리, 뭐 어설두리 이렇게. 근데 가격이 진짜 터우니까 없어요. 현재 이건 빨리 수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어드민 쪽은 일단은 가격 수정이 가능할 때 바로 수정할 겁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기를 하나 사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 구.. 그니까 구매 같은 것도 궁금하실할 수도 있으니까. All right. 한번 팔아봅시다 아 일단 팔아볼게요 가져오고 있네 무기상점은 무기에 관련된거 뭐 컴뱃헬멧, 무기, 총알 이런걸 팔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렇 근데 파는건 더해자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파는거는 파밍을 하셔서 정말 필요없다는 것만 팔아주세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현재 NPC상점이 답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자 하나 사오겠습니다. AK 저 AK 너무 좋아해요. 근데 AK가 현재 있죠? 좀 비싼 거 한번 사 볼게요. 스나이퍼 바렌 한번 사 보겠습니다. 한번 질러봐요 그냥. 씨. 3만 어? 아니 클릭이 안 되네요. 이게버그가 있나 보네요. 클릭이 또안 되네. 그러면은 M1891로 해볼게요. 자 이거를 바로 바위가 없고 카트에 담아야 됩니다. 카트에 담으면 총 토탈 금액이 11,600원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뭐 유로라고 안 할게요. 일단 원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어쨌든 캐시니까 일단 두 개가 하트 쪽에 저장이 돼 있죠.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웹폰 여기 써있죠. 웹폰 어세스 뭐야? 어세스 리즈라고 써있는데, 여튼 여기서 길레 웹폰 하나 고르고, 뭐 사실 분들은 사시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셔도 안 사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 그렇게 힘들게 샀던 스커프 여기서 쉽게 살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M1일텐데 시리즈가 1891이 ZF-39였나요? 기운이? 기억나나요? 아니면 M1 스커프랑 동일하나요? 제 기억이 안나가지고 이거 사버죠 사고 채검도 팔아요 이렇게 M1891 카트 담고 또뭐 사냐 뭐 일단 이렇게 담았죠. 그래서 카트에서 이제 다 담았으니까 토탈 19,293원입니다. 바이 하면은 바로 제 이벤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디폴트란 그러니까 NPC 상점 창고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걸빼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전에 물건 정리를 좀안 해가지고 이렇게 빼 와서 어, 왜안 먹히시냐? 이런식으로 원래 이게 바로 장착이 되는데 웃기네요 네, 이런식으로 하는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런식으로 네. 원래 바로 장착도 되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바로 총을 바로 들수 있죠 장전 야, 이게 정말 좋아진거예요 진짜 이 상점 금액만 좀 너프되면은 쓸만해지겠죠? 그리고 MP 상점에서는 절대 킬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무기 상점에 이용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떡밥이 좀몇개 있는데 RPG가 있어요. 제가 볼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웃음> 네, 이런 게 있고. 바이저림에 또 있는데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느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저희가 못 보던 장비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아, 보면.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대망의 이 NPC 상점이 진짜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메카닉입니다. 진짜 여기서 나와요. 꼭 필요한 이유가 개 같은 거. 메카닉한테 구매를 해서 차량 구매해서 사면은 고정적인 스펀지 여기서 차량이 나옵니다. 그 차량이 나올 때 심지어 열쇠로 추가로 줘요. 동장을 공짜로 줍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겁니다 전 예시를 보여드리는거니까 일단 파란색깔 픽업차량을 사볼게요 어, 이것도 재고가 없는건가요? 자꾸 구매가 안되는데요 리온님 구매가 아예 안되긴했는데요 뭔일인가요? 구매가 안되네요 어 눌러진다 왜 이제 눌러있죠? 응? 음? 뭐지? 안되는게 있어요 일단 눌러지는거 위주로 해볼게요 자, 오렌지 SUV를 제가 구매해볼게요 카트에 담고 제가 34,532원 이 있으니까 21,786원을 쓸게요 그러면 딱 샀죠 뭔가 딱 나타나죠 기본적으로 NPC 차량을 구입하시면은 기름이 조금 달려 나와요 배터리도 꽤 괜찮, 괜찮게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잘 보시면 제가 살때는 2만얼마였는데 팔때는 4,538원이에요 그러니까 십손해죠 이걸 빨리 어떻게 개선을 해야됩니다 진짜 너무 말이 안돼요 자기가 자이가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차량이 미리 잠궈져있어요 이 자물쇠 마크가 하얀색이면 진한 하얀색이면 제가 이미 잠궜다는 겁니다 이걸 풀면은 이렇게 아이언럭이 나와요 네. 이렇게 바로 타고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삽상하시죠 이게 현재 NPC 기능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야, 세상 편해지지 않았나요? 나 때는 말이야, 어? 이런 거, 10일 동안 맵을 걸어다니면서 살았어, 씨. 네, 이렇게. 자, 여기 활주로 있는 곳입니다, 이제. 아이고, 갑자기. 타면 되겠다, 바로. 타, 쌤. 자 이렇게 저희가 비행기를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이 게임의 비행기의 장점이 제제 제 오른쪽 보시면은 총기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RPK를 총기 중에서 RPK만 가능합니다. RPK 제가 실험 실험는데 이게 RPK만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총기를 매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주 핵심이에요. 이게 매달리면 뭐가 좋냐? 장전을 미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비행 기 시에 서자 클릭을 쭉 누르면은 직선으로 그냥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때는 땅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용도가 아니고 제 예상에는 그냥 저거 같아요 음.. 그니까 다른 비행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사, 위협사격? 위협 사 또는 격추? 이런 정도? 리오님 저거 혹시 장전 안하세요 그 드럼탄장 하나 있으면 은 제가 매단 RPK 저거 아까 장전 다 끝났던데 저거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비행기 운전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해외에서는 쉽다 하는데 개소리예요전 어려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특유의 아시는 WASD 운전법이 아닙니다 잘 들어오세요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단 엔진 켜기 전에 비행기 엔진을 켜는거는 저희가 항상 스컴에서 해왔듯이 달리기 버튼 휠업 버튼이에요 휠업휠 휠 업이에요 마우스 가운데에 그 돌리는거 있죠 그 올려야지만 이게 엔진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게 전진이에요. 그럼 후진 어떻게 하냐. 후진은 휠 다운. 속도를 늦추고 C버튼을 눌러야지 이렇게 뒤로 가요. 네. 그러면 은 궁금한거 여러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러면 커브를 어떻게 하냐. 커브가 되게 어려운게 원래 다른 게임에서는 그냥 WASD하면 그냥 마우스로 이제 이렇게 이동시, 이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막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데 스카메 비행기는 이렇게 엔진을 시동 걸고 이 상태에서 큐를 눌러야 돼요. 큐를 눌러야 돼요. 큐를 이렇게. 그리고 스페이스로 브레이크.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 진짜. 욕한 번만 해도 돼요. 야발씨. 계속 힘들었어요. 진짜로. 이게 음전법이 진짜 힘듭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시동 걸고, 그러니까 휠업을 계속 누르고, 이게 엄청 프로펠러가 엄청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륙을 하시려면은 S키를 꾹눌러야돼요 S키를 꾹 눌러야지만 이게 이륙을 해요 그리고 하강은 반대로 W에요 W 누르면 추락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저희 목표는 이렇게 돌아서 할게요 이렇게 다른 NPC지역도 쭉 돌아서 한번 PV지역까지 한 바퀴 돌겠습니다 갑시다 리오님 딴다이 렛츠 겟잇! 자, 절대 W 안누르도 됩니다 P 가 버튼 누르면 그냥 전진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세요 S키 꾹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전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E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커브 A버튼 왼쪽 커브 S키 꾹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선행하고 싶으면은 E키 꾹 E키 꾹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행합니다 그리고 Q 키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왼쪽 선회 그리고 S키 꾹또 누르면 이륙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라면 디버도꾹누니다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라서 계속 떠오시면 이 상태에서 W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오브딩 싹 가능 아이냥맥히지 않습니까? 이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자 에어필드장입니다 야 이야... 진짜 대박이다 이건 UI 끄고 날 들어오겠습니다 너무 이뻐서 아 네니 우리 날고 있어? 우리 날수 있어, 날수 있어. 어쩌면 약간 좀더 올라갑니다. 저쪽 같은데 소방서 쪽? 이쪽이될것 같아요. 이 내려야 돼요. 내려요. 오, 내려요. 오, 내렸죠. 오, 어디를 보있나요 보는 중? 리오님 낙하산을 현재 갖고 있어서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 펼쳤나요? 오와 보인다. <웃음> 오 신기 안 죽었어요? 착지 끝. 이야 재밌네. 와 자,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아다 들려 밑에서? 어. 와. 상륙 진행해 보십니다. 상륙하는 거 간단합니다. 저는 일단 간단해요.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자휠 다운 버튼을 계속 누르진 않아요 잘봐요 어느 정도 좀 약간 높이가 있고 휠 다운을 서, 천천히 누릅니다 완벽하게 다 누른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완벽하게 휠 다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공 비행을 유지해요 S키 꾹 눌러가지고 S키 꾹 누르면 항상 집행선 비행이거든요 이게 쭉 유지킨 시 다음에 서서히 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브레이크를 눌러요 동시에 으아! 그러면은 이렇게 브레이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터져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나지만 저희는 PV 서버가 터집니다. 이렇게 비행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